m b 펌웨어 업데이트 하는 방법입니다 계속 엔터 누르면 되고요 기존 폼픽을 유지하고요 유저 인포메이션이죠 사용자들 유지하고 라이센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, 원래 기존에 자동으로 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엔터를 누르면 이대로 펌웨어 업데이트가 됩니다 펌웨 m 업데이트는 네. 지금 왼쪽 o m e m 네. b r u 업데이트하고 있는 겁니다. 펌웨업업이트트약한 3분 정도 소요되니까요. 금방 펌웨 d 업데이트 o 됩니다. 업데이트 t e Pomeo u p d 는 t e p 입차되었을 때 정방향, 역방향이 나옵니다. 번호 다 인식하는 거고요. 이렇게 하면 되고요. 자 완료되었습니다. 이제 재부팅하면 됩니다. USB 빼고요. 자 여기까지입니다.